여기는 전북리 유원지다. 이포보 쪽으로 가는 길에 들러봤다. 사실 여기도 같은 이포보라인이다. 진입구간도 없고 조금 더 들어가면 사유지라서 돌아간다. 다리 건너편 쪽에는 도강하다가 빠진 차량이 보였다. 작은 슈퍼마켓이 있어서 멈췄다. 마치 먹거리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잘됐다. 웨하스를 집으려다 에이스를 발견했다. 역시 커피엔 에이스지. 웨하스는 월프에서 유래된 비표준어란다. 그런 명칭을 바꾸던가 쓰지 말아야지. 역시 아드 케이스로 사이드백을 달아놓으니까 든든하다. 여기 어딘가 새끼리 있는데, 찾았다. 첫 순위는 비행장 앞에 넓은 장소로 자리 잡아볼 생각이었다. 거기서 예전에 자리 잡았던 장소가 나무가 있어서 그늘도 생길 것 같았고 막혔다. 어? 막아놨다. 음, 계속 막아놨다. 성강 합수머리부터 아, 이포보라인이 아, 계속 패쇄되는 아, 분위기인데 어째 여기는 아, 잠잠한가 싶었다. 차가... 마침내 네. 올 것이 온건가? 아, 그럼 옆에 작은 포인트는 어떨지 차가 서있는 것부터 수상하다. 레이 그, 가드레일을 세웠다. 작정을 했구나. 이러면 상백리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포부 앞에는 어떤지 들어가 봤는데. 여기는 평화롭다. 분위기상 대놓고 취사까지는 못할 것 같다. 야영도 눈치 봐서 겨우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피크닉 정도는 누가 몰아 안할 테니 여기에 몰릴 듯 싶다. 겨우 키 높이 정도의 아카시아 나무 한 그루가 의외로 그늘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여기에 의자를 펴고 자리 잡았다. 아무리 둘러봐도 여기밖에 없다. 테이블을 펴자. 혹시 몰라서 라면도 끓여먹을 수 있나 싶어 가져오긴 했는데. 에이스 치즈는 동네 마트에서 사놨던 거다. 일반 에이스는 그냥 먹으면 심심한 맛이라면 에이스 치즈는 그냥 먹어도 그걸로 충분하다고 할까? 가격 차이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일반 에이스는 안살것 같다. 전북리 비행장에서 오늘도 비행기가 떴다. 오늘도 들고 나온 필름 카메라 최근 들어서 필름 값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다 디지털 사진도 잘안 찍는 요즘에 이걸 언제까지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미리 사재기 해놓은 필름들 소진되면 슬슬 정리해야겠다. 타임랩스도 촬영하면서 3시간 남짓 있었던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저 앞에서 물멍을 했겠지만 나는 뒤에서 그 사람들을 관찰했다. 내 앞에 차량은 여자분인데 의자 펼쳐놓고 앉아서 책을 읽었다. 바람직한 인간상이다. 나도 포토에세이 한권 사러 서점에 가봐야겠다. 그러기 위해선 일단 짐을 꾸리자. 캠핑은 철수하는 데만 1시간 가량 소요되는데 이런 점에서 피크닉이 너무 간결하고 부담없어서 좋다. 앞으로는 모토 캠핑보다는 모토 피크닉을 대표 컨텐츠로 하는 채널이 되는 게 아닐까.